안녕하세요 리웨입니다 오늘은 짜잔 짜잔 2019 크리스마스 이프리퀀시 이것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수량 많이 하셨겠지만 보통은 이제 다이어리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번에는 팬세트가 새로 나와가지고 저는 다이어리는 스타벅스 거는 너무 무거워서 다 하드커버여가지고 제가 잘안 쓰게 돼서 이번에는 그냥 플래너는 그냥 가벼운 걸로 사고 펜세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펜세트로 받았어요 근데 펜세트는 제일 큰 차이점이 쿠폰이 없대요 그세개씩 맨날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먼데이 쿠폰 뭐 비오는 날 쿠폰 그 원플러스원 쿠폰 여긴 없대요 여기는 막 되게 화려하고 뭔가 막 사은품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쿠폰도 주는데 얘는 똑같이 17개 먹는데 이거 밖에 안 주고 심지어 쿠폰도 없대 그래서 약간 실망했어요 얘거 단가가 좀 비싼가 봐요 어쨌든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생겼고 뒤면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있습니다. 아 정말. 화이를 벗기면? 이런 모습? 음, 영롱하다, 화이트. 역시 화이트로 사게 잘한것 같아요. 뭔가, 다용도로 쓰기에는 화이트가 무난하고 제일 좋지. 개인적으로 그, 빨강, 초록 그 색은 조금, 조금 너무, 휴, 제 기준으로는 조금 흉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부담스러운? 이런데가 살짝 마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뭐이 정도는 어쩔 수 없겠죠? 열어보면 짜잔 이런 귀여운 종이 같은 게 들어있네요 리페심도쓸수 있다는 게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참들을... 아니 본체부터? 오이 부분은 무광이고 잘 보이나? 이 부분 재질은 되게 무광이고 여기 에는 유광이 살짝 반딱반딱한 여기 람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 부분도 살짝 약간 이렇게 무광의 느낌 또그 부분도 오. 어,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귀엽고 예쁜데 사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질물이 이런 느낌 노크식이고 피를 해보자면. 음, 괜찮은데? 부드럽다. 부드러운 볼펜 느낌이에요. 괜찮네. 오, 괜찮다. 마음에 들어요. 음. 17개 음료를 마시고 받을 만한 것인가? <웃음> 글쎄요.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굳이. 그냥 괜찮은 볼펜 정도예요 그래서 이참 같은 게두 개가 있고 귀여운 스타벅스 점원 곰돌이랑 스타벅스 로고 참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끼우는 데가 있어서 곰돌이를 끼워볼게요 귀여운 게 최고니까 아마 이렇게 끼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나? 괜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되지? 잠깐만. 맞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곰돌이가? 오, 됐다. 어머. 된것 같아요. 음, 귀엽다. 아, 뭐야, 귀여운데? 어, 화이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곰돌이가 이거 필통에 약간 두께가 필통에 넣고 다니면 되게 더러워질 것 같은 느낌? 집에 넣고 쓰거나 평소에는 그냥 필통에 넣고 다니면 빼고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빼면 필통으로도 쓸수 있다고 하거든요. 음 이런 느낌이구나. 오 예쁘다. 깔끔해. 짠 우와. 괜찮다 오 이렇게 <웃음>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음. 음, 일반 펜은 근데 너무 짧아서 생각보다 일반 펜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 필통에 있는 펜들을 가지고 왔어요 많이 쓰시는 제트스트림 어? 들어가는? 이거는 제 애플펜슬은 당연히 안 들어가네요. 이건 그냥 제가 쓰는 펜인데 이것도 들어가네. 하여튼 이것도 제트스트림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샤프 이것도 제트스트림 지우개 애플펜슬 빼은다 들어갔어. 오, 이렇게. 나 이게 뭔가 잘빠질것 같은 건데? 좀 위험하지만 흔들어 볼게요 밴드같은게 있었으면 좋았을걸 필통보다는 약간 뭔가 조금 소품같은걸 넣어다니는게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보다 고정이 엄청 잘 되진 않는것같아 필기하고 아껴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필통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응. 자, 완성복기 그럼 지금까지 2019 크리스마스 스타벅스 이프리콘시 스타벅스 펜 세트 라미 스페셜 에디션 화이트 컵 볼펜 제품 언박싱 이자 리뷰였습니다. 굳이 이거를 받고자 해서 17잔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스벅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하나쯤 겟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만족합니다. 그럼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주셔서 감사해요. 리베였습니다.